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체크 체 게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피기. 오, 무서운 게임이야 피기. 아직 테스트 버전에 있고 아, 피기 체스 내가 피게 될수 있구나. 여기 보니까 뭔가 물건 을들 수도 있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쭈그릴 수도 있고. New Chapter s 오, 오, 오 무서워. 씨. 왜 이렇게 게임 을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페퍼 피그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저 귀여운 페퍼 피그를... 어, 누구 죽었어? 어, 뭐 없어? 누가 오고 있어? <놀람> <놀람> <놀람> 어, 오기 어서, 어기 어서, 어기서 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어보기수 있네 자 열쇠 여기 있었어 녹색키 c 아아깜짝아아아아 아! o m e to go. I'm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어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어 하하하하 <웃음> 그게 나왔지 그렇지 하하 <웃음> 그럴 줄 알았지 너 너희 녀석들 어디 갈려 그래 하로 <웃음> 도망갔지 너 거기서! 절로 갔으니까 일로가서 잡아야지 어디서 문 열어줘가 났는데? 제발! 아! <웃음> <재밌! 웃음> 깜짝 놀랐지다 <웃음> 아, <낮아갔다>! 잡았다! <웃음> 뭐야 왜 나빼고 다 여자친구들이야 이 게임이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가봐 남자친구들 너무 이거 무서운가? 아 이거 같이 할수 있는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저랑 이거 같이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 사람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같이 하자 이거 이게 한 방에 몇 명까지 되지? 여섯 명인가 자, 문을 열고 나가야 돼 문을 열고 나가야 돼 <끝> 어 h 새끼 오, o no, no, no, no, no, no, no, 노 oh, no, no, no, no, no, no, <쏠> no,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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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키 열었어? 어, 오픈했나 이미. 망치, 망치 누워졌어. 오우, 오우. 하늘색이었어. 열었어, 나이스. 저 가져라자 그러면. 어 여기 열었어. 보라색키 다 열었어? 거가 어, 가가까워 어,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 no, no, no, no.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노가지마 no, 가지마 여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일로 나가 일로 나가 자 이거 놨고 하나 야 주황색 아까 저거 어디 놨지? 이거 딴 데다 옮겼나본데? 아니,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 있네! 어디로 가? 저기로 온것 같은데? 저기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yes, yes, yes, yes, y e 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저기가서 먼저 열쇠색깔을 확인을 해야돼 내 네, 열었단 말이야 여기 망치로 열어 열어 열어 열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이제 버튼 버튼 렌치 렌치 렌치 뒤뜰 뒤뜰 뒤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뜰 할수 있어 케미 자집고 가는거야 아으 잘하고있어 나가면 돼 버튼만 누르면 돼 스위치만 고쳐 스위치만 고치면 돼 어디가 아쟤 때문에 따돌려야돼 따돌려야돼 야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 그렇지 그렇지 열고 나가나가나가 나가, 나가. 하얀색 열쇠 <웃음> 하얀색 열쇠 <웃음> 하얀색 열쇠 어디었지 <웃음> 하얀색 여기 열쇠 어디 아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우, oh, 노 no. 잡혔어 잡혔어 친구 잡혔어 하얀색 열쇠 찾아 하얀색 열쇠 기억나 케미? 케미 기억나? 하얀색 열쇠 하얀색 열쇠 나무판자 그렇지 누구 건너가는거야 넌다 계획이 돼 있었구나 올라와 올라와 어디있어저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어 이걸 또 열어줘야 돼? 이게 주황색이잖아 하얀색이 아니라 2층으로 떨어지는구나 열어오면 오케이 화장실로 떨어지면 화장... 부엌으로...어우! 저기있다 야 내가 밑에 열었어 아 여기있구나 주황색 키가 하나 더 있어 지하에? 어, 너는 다 알고 있구나. 이거 뭐지? 얘못 뭐 들었어. 후호 저기 있어.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노노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도 너, 너, 도 너, 너, 도 너, 너, 도 너, 너, 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가 어 기어박스 기어박스 기어박스 이게 또 뭐야? o 어, 나나나나나나 기다려 e b 고 있어 h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오 조심 조심 조심 어딱 알아보네 알아, 아라기 여기다 어떻게 딱 덫을 설치했지 쟤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지금 하얀색 열쇠 찾아야 돼 빨간색 열쇠 찾았어 귀여구나 귀여 됐어 뭐야 뭐야 뭐야 우물이 하얀색 열쇠 아 기가 막히네 기어를 작동시키면 우물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화산세 열쇠가 있는거야 야 저기 앞에 딱 갖다놨어 성공! 우와 굿자 개미 돼지로 선택되었어 The players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시간이에요. The players will get a head start. In the meantime, look around the room for help. 자 플레이어들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좀 둘러봐. 아 나는 어 나왔어 나왔어. 갤러리 아주 좋은데? 좋은데 친구들 봐. 자 여기 이게 있고. 얘는 미션이 뭘까? 어, 복잡하게 되있네. 문 열고 나가는 건가 보다. 아 잡았어! 아 <웃음> 너도 잡았어! 너아 여기서 뭐 하니? 누군가 봤는데 여기서 여기서 떨어질 수 있나요? 로? 나이스. 어? 여기 누가 열었어 벌써? 아니요 여기 레비베터잖아 이게 여기 있네 마지막엔 여기서 이걸 채겨, 채워야겠네 하나 둘세 개를 그래야 이게 열리겠네 아하하하 게임 한두 번 해봐 아내 아들 조이저 미신이야 아, 이걸 찾으러 오겠구만 여기 열었어 저 친구가 여기 열다 놓고 이거 위에다 이걸 못 놓나? 해 <목소리> <웃음> 내가 너 일로 올줄 알았지. 랄랄랄랄랄랄 아잡았어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재미난 게임이네 이 게임 자주 하게 될것 같아요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 해보셨으면 이 게임 어떤지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게임 재밌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맞다 같이 함께 할 친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모여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 여섯 명이서 같이 할수 있는데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 찌키찌키 치키 치키 치키 치키야 나가자! <웃음> 오케이 어 렛츠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농구장 농구장 오케이 농구장 열었어 근데 잠깐 기어박스 이, 이 아저씨 자꾸 나를 쫓아와 왜왜왜왜왜야 아! 아! 왜? 너네들은 이거 숙무만 다니냐 빨리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보라색 키 빨리 찾아봐 어, 감 좋아. 어, 감 좋아. 니가 원하 는건나 구나. 어, 사라 졌어. 사라 졌어. 얘또 누구야? 기어다. 안돼안돼안돼안돼귀 d 기 h 야귀 아! <웃음>